가자, 가자, 어, 병원 가야돼. 예약 돼 있어. 가자. 응? 가자, 두부 가자. 가자. 어? 안 돼, 안 돼, 가야돼. 가야돼, 가야돼. 가자. 가자. 또 가자. 가자. 시간 늦어. 가자, 두부 가자. 어이, 가야자. 두부야, 가야돼. 어이, 아가씨. 갑시다 아 도망가면 안돼 가자 안돼 가야돼 좀 가자 좀 가자 선생님 기다려 가자 두부야 어이 가자 어이 가자 어유 착해 우리 강아지 착하지 응? 엄마하고 가자 시간 늦어 두부야 가자 가자 <웃음> 강아지 두부야 가자 가자 안돼 가자 가기 싫어 아이, 작...